주식 하냐? 주하죠. 물렸냐? 따냐? <웃음> 형은 주식을 안 하니까. 나는 근데 내 주식 계좌 완전 오픈할 생각은 없. 누가 너도 강하지 않는데 <웃음> 누가 너도 <너무> 주식 계좌를 <웃음> 오픈하라 그랬네? 아니. 관심 없어 아니. 그냥 그냥 주식이야. 아니 그 여기상해. 그 <웃음> 주식으로 얼마를 물렸냐고? 나 저번에 나랑 통화했을 때나 물리진 않았지. 그돈 따고 있었잖아. 그때가 좀 피크였지. 너는 아, 그래? 너는 떨어지고 다시 들어가서 또벌어구나 <웃음> 그러니까 주식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바보 같이 계속 떨고 있으면 안 돼. 네. 말했잖아 그때 형. 대환한 내가 그때 형이랑 통할 화때 대환한 건 c j 네트고 사라고 했지. <웃음> 그럼 너 그리고 팔고라도 그다음 날. 아. <웃음> 영상에 담을 수도 없으니까 일단 뭐. 다 빨간색만 보여줘 나. 모자 모자이크하고 빨간색 아, 모자이크 오케이 오케이 종목 모자이크야 종목 세개 갖고 이제 다 그, 빨간색 있다는 게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너는 얘는 뭘 해도 다잘돼 <웃음> 유튜브도 잘돼 택배도 잘돼 주식도 잘돼너 너를 물어보는 거야 한 거의 와 <웃음> 위험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아니 종명이랑 내가 얼마 전에 전화 할 때만 해도 <웃음> 그때가 너 나한테 전화 안해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좋은 정보에 대한 것은 너네 둘이 나이를 했다. 야난 들은 적도 없어. 그래, 모르는 거야. 야 너네 둘이 KBS 촬영할 때도 난쏙 빠졌어. 아무도 전화 가는 거야. 작가하고 나하고 두 시간 반을 통화를 했는데 집에서 옷 벗으면서도 계속 통화해서될 것처럼 막. 음, 음, 음. 근데 너가 같네. 내가 볼때 작가님이 얼굴을... <웃음> 야 잠깐만. <웃음> 어.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부러워. <웃음> 어, 형은 어 형은 상 날렸는데? 사옥을 날렸다고 <웃음> 카메라 꺼 <웃음> 카메라 꺼 네. 돈없어 사옥 날려가지고 갈게 봐요 빠이빠이 아유, 아무튼 아유튜버 아니랄까봐 빠이빠이 어, <웃음> 소중한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나보다 다잘 사는 것 같아 아, 물론 배가 아파서 그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은 이렇게 얼굴 보고 다니는 거지 제가 2년 전만으로도 돌아가면 보지도 않았어요 살펴보지도 않았어 왜나 아, 진짜 죽을 것 같거든 진짜 사업 다 날리고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 한순간에 있던 돈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는 모습도 보기가 싫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보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못 견디는 그 지경이 됐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도 좀 받고 한 2년의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상이에요 내가 잘못됐었던 거지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던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건 간에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슬프겠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목표를 거대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나이대별로 달라요 20대 한창의 우리 청년분들 큰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수십 번 좌절하고 벽에 부딪히겠지만 나이가 젊잖아요 이제 40이 돼가고 있는 지금 인생의 큰 목표는 20대처럼 큰 꿈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목표는 있어야 되겠죠 목표가 있어야 왜 사는지 왜 살아야만 하는지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죽어라 힘들다 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고 또 이루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재밌게 살수 있을까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되는 겁니다. 당장에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두는 게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 우리 나이때부터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많아요. 그리고 다 나보다 잘 삽니다.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. 받아들이세요. 나보다 다 잘났고 다잘 먹고 삽니다. 그냥 난 그들과 살고 있는 거야. 받아들여요. 그러면 정말 쉽게 배 아픈 게싹 사라져. 저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기 위해서 발악하면서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. 한 가지 차이는 받아들이는 것에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. 오늘 동생들 잘 살고 있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흐뭇했어요. 기분이 좋았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2년 전이었다? 나 미쳐버렸을 거야. 살면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살아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. 행복함을 느끼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배 아프고 안이 꼽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. 세상은. 아름다운 세상입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 약간만 바꾸시고 나보다 다잘 살고 있어요. 인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잘살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조금은 더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바뀐다. 내 말이 정답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편안하다 이겁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그냥 이왕 여기까지 보신 거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사는데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. 아, 선물 감사합니다.